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.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. 아, 걱정 마시라니까요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아! 아, 또, 또! 너도 참 한결같다! 또? 나랑 대결해! 그리고 내가 이기면 우릴 인정해줘! 좋아, 얼마나 대단한지 실력 한번 보자고! 대신 네가 너무 무리네. 무리네. 뼈건강워 타이탄